원소 날법이 있는데 네.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하고요 네.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시 X 쓰고 네. 이렇게 하는거 조건 제시법 아, 조건 제시법은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뭘 쓰면 되는거죠? 네 X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X는 이 원소들에 들어가 있는거기 때문에 원소 하나로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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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집합이라고. 아 무한 집합이라고. 오. 네. 네. 그리고 이 원소들을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는 식은. 네. 이렇게 써요. 아 그럼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오. 네. 이거를. 네. 이게 집합 A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다섯 개잖아요. 네,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.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. 네. 이런 똑같은 거 없어야 돼. 네. 이. 이 삼. 1,2,3,1,2,3 이렇게 돼요. 오 그런식으로 이티부슨 원소를 원소가 네. 어느 집합에 속을 따라 할때 하고 네. 이거는 집합이 집합에 속을